성난 바람과 함께 세찬 빗줄기가 지금 방송 녹화 중인 제가 살고 있는 중국 광동성 광저우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어제 아침부터 중국 광동성 광저우에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기상청 발표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호우에 대하여 중국기상청은 3일간 내리는 비에 대하여 최악의 자연재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정확히 이번 비는 중국 장장즉 양쯔강 이남 지역에 5월 10일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을 살펴보면 화남 지역 후난 동부와 남부 장시성 중부와 남부 광시 난닝과 팡청강,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도 많이 휴양을 가고 중국인들도 결혼 여행지로 많이 여행을 떠나고 있는 한국의 제주도와 같은 중국의 하이난다오 동부와 하이난다오 창강에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중국기상청에 따르면 시장 티베트 북부 칭하이성 남부 그리고 수천성 북서부 등에는 진눈깨비가 내릴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번 10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의 폭우에 대하여 특히 중국 광동성 그리고 광시성에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 광동성과 광시성에 사시는 교민분들은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 바라며 24시간 중국기상청의 날씨 뉴스를 모니터링을 하시기 바랍니다.